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택근무 중에는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ECS부터 파수, 오파스까지가 있고, 20년도 코로나 당시 때만 해도 이게 뭐 항상 좀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지만, 최근에 이제 22년도 들어서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또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제테크 스마트 워크 관련주입니다. 어, 오늘 그, 이 관련주들 한번 특징을 한번 보시면 ECS, 소프트 캠프, 링네트, 폴라리스 다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죠. 종목들이 10% 가까이 이제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이런 중소형주들이 뭐 거의 날르다시피 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급등하는 종목을 찾을 때는 이대형주보다는 이런 조정기에는 이런 어 시가총액이 낮은 데에서 찾는 게좀 유리해져 그리고 폴라리스가 대장주죠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가고 있고 셀바스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ecs 같은 경우는 이제 ai 체법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영리머니도 한번 그 신고가 이후에 약간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고, 가격대를 보시면 이제 5천원대에, 2천원대에 있고, 영리이만 이제 만원대를 이제 돌파해서 만원 이상에 있는 종목이 이제 영님입니다. 그리고 펄을 보시면 이제 가장 낮은 놈이 폴라리스 7배, 링네트 9배 수준이죠. ECS 13배. 그리고 평균 PBR은 2, 2배 수준입니다. 높은 거는 이제 소프트나 알서포트가 평균 이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폴라리스가 11%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얘가 ECS는 이제 500억이 안되는 수준에 있었던 종목이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500억대를 돌파를 했고 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999억, 1000억원에서 약간 빠지는 999억원이죠 어 그럼 이들의 종목의 사업 내용과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ECS, 이 컨택 AI, 어, 요즘 뭐 AI 체포자만 들어가면 급등하죠. AI 컨택 센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재택 원격 근무. 그리고 이 실적을 보시면 이제 순이익이 어, 38% 이제 감소란 이런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이제 3월 결산 법인이고 20년도 150원을 배당하면서 현재가 대비해서 3%, 3.35%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3월까지 가지고 있으면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ECS입니다. 어, 그리고 사업 내용 보시면 매출 현황은 AI 컨택 또 콜센터가 거의 대부분이죠. 매출에 58%,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여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ECS. 어, 그리고 어, 일간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0일선, 야 200일선까지도 이제 완전히 돌파를 했죠. 어 그리고 5,200원대에서 이제 계속 윗꼬리를 나요요 저항 가격대가 요 5,000원 가격대입니다. 아 그리고 이재물을 보시면 이제 어 배당은 100원, 130원, 150원씩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증가해서 주고 있고 또 영업 이익률은 이제 4%, 6%, 6%대. 뭐요 정도 좀 짜죠. 좀 영업 이익률로 보면 마진이 좀짠그 어 이런 그 원격 관련 주들이 이렇게 마진이 좀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적은 계속 이제 이렇게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276원, 399원, 427원. 그래서 어, 실적은 이렇게 좀 나아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ECS. 그리고 주요 매부를 보시면 이제 4750원대죠. 이 가격대에 큰 매물이 하나 좀 버티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또 돌파를 할때좀뭐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실려서 돌파를 해줘야 여기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주방을 보시면 얘가 20년도 코로나 때 이제 11,300원까지 이제 최고가를 한번 찍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6,000원대에 한번 큰 매물이 이제 하나 또 있죠. 여기 그리고 소프트 캠프 얘는 단기순위 9억원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 요게 이제 실드라이브 어, 요거를 출시를 한 기업입니다. 원격 근무 서비스. 어, 얘도 지금 뭐 전에 있던 2,500원대에서 계속 이제 윗꼬리를좀 달았기 때문에 어, 요 가격대를 어, 돌파하는 게 이제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링네트 어, 얘는 이제 실적이 단기순위 169%가 증가를 했습니다. 화상의 회 원격 근무 관련주의 링네트. 어, 실적을 한번 보시면 어, 얘도 뭐 계속 그래도 뭐 좋은 어, 양호한 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매출도 어, 계속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 보시면 이제 5% 대뭐 4% 대뭐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주요 매물을 보시면 지금 5,200원 그리고 5,800원대에 이렇게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또좀 추락할 수도 있지만 뭐 견고하게 여기서 이제 받쳐준다면 다음 6,0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링네트. 그 다음 큰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만9 0 0원대까지 한번 상승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리고 주요 매물이 지금 7,000원대 또 6,000원 대에 이렇게 큰 매물이 이티버티죠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 얘는 셀바스 i s office. Selva sales 1 4 5 7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who are in the city. And the people who are in t 보 e c i t 장 are 1700원대죠. 요, 저항선 가격대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0원대에, 이제, 지지 매물 때는 요, 1600원대죠. 그래서 여기를 이탈한다면, 어, 좀 뭐, 어, 하락을 하겠지만, 요, 견고하게 또 여기서 받쳐주는 매물 때는 이제 1600원 가격대에 있습니다. 지금 뭐 크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2250원대에 받쳐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격에 살짝 닿으면서 좀윗꼬리가 달렸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뚫으려면 최소한 요 거래량보다는 좀더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계속 이제 적자 상태였던 기업이 흑자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얘는 단기 순이 63.5% 감소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다른 원격주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JC연. 얘는 이제 뭐 적자 전환을 했고 또 드론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는 JC연. 영리먼 소프트랩. 얘는 재택 원격 어 이 구축 사업에 참여를 했던 기업입니다. 영림원, 고용노도부에서, 어, 이 재택 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에 참여했던 기업이 영림원이고, 단기순익은 229% 증가를 하면서, 또 아주 좋은 ERP 시장 관련된 종목이 영림원입니다. 영림원입니다. 한번이 저항 라인 들를한번 돌파를 했었죠. 그 뒤로 이제 조정을 받았고, 다시 이제 재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주요 가격대가 8,000원대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면 받쳐주는 매물이 거의 없죠. 그래서 또 급격히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상태지만 보시면은 또 위에 저항라인으로는 뭐 지금 큰 매물벽이 뭐 없는 상태죠. 좌측에. 그리고 지금 16,000원, 17,000원대에 이제 주요 매물이 배기 어, 매, 이 매물벽이 쌓여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적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실적을 내어주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은 11, 9, 9%대 정도, 뭐, 이 정도 높은 또 이익률을 내는 회사가 영립원입니다.